채팅이 활발한 거 보니 좀 게임이 이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미안 죽었죠? 역시. 지 아니야 그러지마 아니야 그러지마 <웃음> 직스 라인 밀었다고 아 어떡해 이러지 말자 아 CS 먹었다고 지금 한개 먹었대 이즈가 미드 간대 이즈 괜찮겠어? 아, 내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직스 어디가 새끼야.. 아니.. 새끼야.. 어? <웃음> 건들지 마 얘들아 제발.. 그냥.. 그냥 해. 내 멘트는.. 멘탈은 누가 케어하냐고? 아니.. 난 괜찮아.. 아 <웃음> 저기서 뭐해서.. 아우아우 잠깐만! 아우 진짜.. 아아.. <웃음> 실도 초반에 잘 내고 뭔 일이야? 타워나 좀 빨리 밀. 진짜 쓰레기 같은 것들 저기서 뭐해? Nope, Nope. 아 그만하자니까. 아 그만하자. 그만해. 아 당장 그만해. 야 방제 바꿔야겠다. 방제 괜히 도발하는 척 썼다가 이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아니야 시만욕, 시만욕, 시만욕, 시만욕, 심만욕진한욕 시만욕, 하고 욕다욕 시만욕, 진짜. 욕아만욕 시만욕, 시만욕, 시만이시만아이 아이 시만욕, <진짜>. 시만만만 <웃음> 아이, 아이, 아이, 아이, 아이, 아이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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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웃음> 부정적인 태도 욕설 다섯 개안 돼요. 이즈 부정적인 태도 욕설하, 욕설 욕설 모음 발음까지 6 hours later 음어 <웃음> 음, 정원이 어아 이자 식 아직도 하고 있어. 아니 이 직스 아직까지 하고 있어? 그 쓰레기 같은 직스가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다고? 저술 한잔 했습니다 <웃음> 메인 는좀 한다면 술 했다고 <웃음> <웃음> 정원이 너이 자식 잘 만났다 사람들도 지금 얌전하게 게임하고 있는데 도대체 술안 먹은 것들이 왜저 난리를 피우는 거야? 베인행님 잘하고 계십니다. 잘하고 있어요. 베인 열심히 키워서 정훈이 혼내줘야. 아예 정원이 혼내줘야 정훈이라도. <웃음> 정은이래 아유, 부파 공작원이라니요. 아. 베이는 살려야 했다. 베인은 죽으면 안 돼. 아, 근데 미도... 아, 저 정은이를 이기기? 이기게 두면 안 되는데. 뭐안 들어갔나? 저거 신고 한 번으로 뭐 제재 안 돼? 아, 신고를 여러 번 받아야 되나? 정은이 신고했는데. 아 정은이 란다 정은이. 자꾸 <웃음> 정은이 되셨습니다 <저랑> <웃음> 아, 이건 죽었다. 이건 죽었다. 제압골드를 제드가 먹었네 베인 희망인데 진지 제압골드를 제드한테 쏘서 제드 차이 오지네 아 진짜 미드 차이 오지네 나도 내가 이 정신으로 만약에 방수 안 키우겠으면 나도 쌍머끼고 노 했을거임 새끼야! 아, 많아 없다. 메인 좀 보자. 술 먹은 사람이. <웃음> 어. 일단 아무도 딩 거를 도와줄 생각은 없어. 아직 구원 남아 있습니다. I'm <laughs> sorry. 나 주자, 친구들. <웃음> 나 주자. 이거 나 줘, 제발. 여기 나 주자. 하자, 베인이 가져가겠지. 가끔 친한 척 하면 누구야? 아, <웃음> 베인이. 나 잘했지. 오워. 칭찬. 나 친구할게.